티고플리니크, 오, 여기는 공식 챕터 3에 나온 그 벽면이죠? 오, 반반이 그려진 거 똑같아. 오, 셀린도 있고요.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. 오, 여기 남나비 그때 울고 있었죠? 롱리 하면서.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의 신규 보스인 빅터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투에 따라서 고치 피클즈가 살지 말지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같이 버기업님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Let's get it! 자 영상 시작합니다 와우 빅터의 공격을 피해서 달아나는 주인공의 모습이죠 자 빅터의 꽃들을 따가지고 빅터가 화가 많이 났어요. 그 이유가 꽃이 피클즈를 살리기 위한 재료였습니다. 그래서 꽃을 딸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식물의 몸인 빅터가 엄청 화가 나서 공격을 해온 거고요. 자, 이제. 자, 살리러 왔습니다. 자, 수술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. 자, 뭐 가위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죠 자 수술 도구라면 가위 마스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, 코치 피클즈가 빨리 살아야 할텐데 말이죠 아, 코치 피클즈 우리들의 영웅인데 자, 응급 도구함도 얻었고 주사기도 얻었습니다 <웃음> 근데, 뭐, 제다 도구들이 약간 소금물이 쓸만한 도구들이에요. 자, 갖고 왔습니다. 자, 코만 올려놓은 게 너무 웃기죠? 자, 이제 나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, 와, 바로 밑에 공격이 시작돼서 주인공이 엘리베이터 밑으로 떨어집니다. 오, 잡혀온 주인공. 오, 이 발판은? 바로 일어나자마자 주인공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야 똑똑한데? 침착하게 바로 올라가는 주인공 야비터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뭔가 정원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? 자 드론 3개나 있습니다 오! 와우 내가 말한거 들었어? 보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? <웃음> 화살표대로 안 갑니다. 오, 식물들이 물지 않을 거라고 그때 벽면에 써 있었죠. 근데 바로 물어버리는 공포 게임 국룰. 야 가라는 곳 반대 방향으로 항상 갑니다. 여기서 어, 반대 방향으로 갈 때마다 괴물들이 있는데 뭐지? 아 드론이 마지막으로 잡아 먹혔어요. 아, 이제 드디어, 가라는 대로 갔죠? 오, 가라는 대로 가니까 또 몬스터가 있고. 이, 누거한테 잡아먹혔어요. 오, 이제, 0대 남았습니다. 목숨 밖에 안 남았어요. 오, 야, 빅터. 우와, 드디어 건너왔습니다. 엄청 큰데? 야, 뭐, 왜 이렇게 커? 자, 이 좁은 통로를못 오겠지? 오! 아, 대신에 손이 오네요 와 이번 영상 역대급입니다 빨리 코치 피클즈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으로 봐볼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세이플레이타이님의 영상인데요 자 여기 공식 챕터3에 나왔던 장소를 이제 멀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야, 이제 특선한 보스 스티거플린이 등장을 했는데 이 옆에 있는 강아지가 눈을 물면서 같이 쫓아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 뭐야 근데 이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게 강아지가 자꾸 눈을 물어서 그냥 돌아가요. 꽤나 큰 위협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천천히 엘리베이터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야 강아지 없었으면 어떻게 건넜어? 자 빠르게 도착을 했고요 자, 카드키를 열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딱히 스티거플리니그 오! 여기는! 공식 챕터 3에 나온 그 벽면이죠? 오! 반반이 그려진 거 똑같애 오! 셀린도 있고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오! 남남이 그때 울고 있었죠? 롱리하면서 외롭다고 하면서 야.. 남남만 울고 있었습니다 오! 예너 혼자 가면 어떡해 야 이거 완전 3리 구현을 그대로 해놨네요 오 남남리나 오 이거 뭐야 우와 더 많은 죽음 덜 죽는 죽음? 내 목숨이 장난감이래요 자 일단은 큰 문으로 들어갔는데 어남나미나의 퀴즈가 있네요. 오 이거 그 공식에 나온 게임이잖아. 아큐브처럼 이걸 기억해서 그대로 싸으면 됩니다. 자 녹색 자 그대로 싸으면 되는 것 같죠? 뭐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. 보고 다시 들어가서 뭐 쌓으면 되니까 오 이건 뭐야? 아 저거 쌓을 때마다 계단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. 오잘 만들었다. 자, 녹색, 노란색, 자, 기억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, 잘 쌓았고, 오, 계단이 또 나오네요. 오, 신기하다. 야, 잘 만들었다. 저두 개씩 싸우면 돼. 오케이, 어 진짜 잘 만들었다. 아, 이것도 싸읍시다 오케이! 나머지 싸우면 이제 계단이 오! 야잘 만들었다 자 계단이 결국에 다 나오고 자남남리나의 미션을 수행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와 이거 챕터3에 나왔던 퀴즈들 그대로 구현을 해놨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야 이거 이제 3일 뒤에 나오는 어린이날에 나오는 공식 챕터3가 이런 게임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? 자 이번 영상은 빌라필라님의 영상인데요 자 코치피클즈와 신규 보스 몬스터인 이 서커스 조커 같은 친구들을 대포로 무찌르고 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어. 이번 영상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야 코치피클즈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근데 약간 여기에 나오는 오 다시 살아났어 몬스터가 좀 징그러워 생긴게 코치피클즈 되게 귀여운 친구였는데 여기서 좀 무섭네요 자 열쇠를 하나 봤구요 오코치피클즈의 주특기죠 머리 위에 올라 태우기 자 올라타고 이제 이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 점프한거야? 여? 오 바나나? 오 뭐야 오아 뭐야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의 꼬리를 가진 공룡이었어요. 우와! 오호호. 오! 선인던 몬스터까지 나왔습니다. 저번에 봤던 몬스터죠? 야, 뭐야? 오! 야, 전투씨 이거 굉장한데? 야, 너무 잘 만들었어요. 다음 편이 기다려집니다. 야, 오늘 영상 대박인데? 자, 오늘 영상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. 다음 영상도 재밌는 거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음바 봐요 안녕